나도 딱 좋아 뭐지? 나도 좋아 나이 어... 각도 좋아 뭐지? 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구독자님들이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장사하다 보면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외식 주간뉴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외식 쪽의 이슈를 매주마다 제가 뉴스 나오는 부분을 영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더 쉽게 알려드리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훨씬 속속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매주마다 한 번씩 외식 주간뉴스를 할까 합니다 뉴스를 한다니까 되게 웃긴데 <웃음> 더 편하게 그리고 외식 쪽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앞으로 요걸 짰습니다 한번 요번 주에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노브랜드 버거 입니다 신세계에서 많은 외식 브랜드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다 망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외식 브랜드를 만드는 자체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대기업이 외식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참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다 망했는데 요즘 살아남아 있는 노브랜드 버거 출범한 지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직영점만 30개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나름대로 박리다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갔을 때는 성공할지 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이제 이슈를 하고 마름대로 뭐, 뭐 보도자료 띄우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노브랜드 버그가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좀 다른 점을 이슈화 시킨게 기존에 이제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을 내보내면서 식자재에서 마진율을 남겼어요. 근데 노브랜드 버그에서 식자재로 마진율을 남기지 않겠다. 신세계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매출액의 8%를 로얄티로 받겠다. 근데 이게 8%면 은 업계 최고거든요. 지금 8% 받는 프랜차이즈가 있을까요? 이걸 8%를 받아간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세지 않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익을 남겨야지 운영도 되고 이익이 없으면 은 운영이 안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대기업이잖아 대기업에서 8%?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두 번째는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유튜버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유튜버고 송대익이라는 130만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예요 근데 이 유튜버가 조작방송을 한 거예요 피자나라 치킨공주에 배달을 시켜서 피자가 두 조각이 없어졌니 그리고 치킨을 먹다 남은 거를 같이 포장을 해왔니 빼먹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조작방송을 했는데 이 피자나라 치킨공주 자체의 브랜드는 가렸어요 근데 별로 문제가 안 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피자나라 치킨공주 상호가 나온 거예요 상호가 나온 것도 문제지만 주작방송을 했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장하고 통화를 하는 이런 장면들도 친구 시켜서 다 주작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어떻게 보면 죽일 놈이죠 왜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송대익이라는 유튜버가 130만이라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을 유튜버로 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인 관계들이겠죠 여기 에 최혜성, 김태현이란 유튜버 거기다가 뻘컵이라는 유튜버 김웅찬이라는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 연계되어 있냐면 은 1943이라는 술집을 했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다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송대익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연계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방송을 계속 1943 통해서 계속 방송을 했어요. 알바 방송도 하고 그게 연계되어 있는 방송을 했더라고요. 본인도 친구들이나 연계되어 있는 지인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프랜차이즈 주작 방송을 했 게 그게 더 화가 나는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고 지금 뭐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뭐후폭풍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킴킴변호사라고 잘나가는 유튜버 채널인데 이 중에 한 명이 또제후배예요 아는 동생이에요 얘가 확인을 했더니 피자나라 치킨공주가 매장수가 262개에 연매출이 550억입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연매출 550억에 순수익이 101억 어떻게 보면 대단한 회사예요 왜 대단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은 잡코리아에서 나온 자료인데 더본코리아가 22개 브랜드 매장수가 1341개입니다 그리고 연매출이 12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수익이 79억 5천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피자 나라 치킨 공자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입니까 그리고 이 정도 되는 회사 같으면 자체 법무팀이 있을 겁니다 참 큰일 났네 송대익씨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유튜버가 조회수를 가지고 아니면 구독자로 가지고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 이 힘든 시점에 자영업자를 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속이 후련했냐?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이 업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했으면 하고, 앞으로 유튜버 활동은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힘든데,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외식업은 현재 구독 열풍.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 버거킹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버거킹에서 버거가 4개면은 12,000원 정도 하는 버거를 미리 이제 구독을 구독을 한다는 게 미리 이제 구매를 해두면 4,9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7% 정도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은 업체에서도 충성 고객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고정 매출을 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롯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늘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개개인도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집을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기존의 손님들이 없으면은 다른 손님들도 안 들어와요. 하다 못해 매 테이블이라도 앉아있는 손님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다른 손님들도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유로에 단골 손님이 오면은 한 달에 한세 번, 네번 오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마진율 적게 보고 BC를 해주겠다 해놓으면 은이 손님들은 싸게 먹고 가게 입장에서는 더 많이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른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우리 뭐 한식부페 이런 데 가면은 식권 구매하잖아요 한 달에 뭐 30장 구매하면은 10장은 할인해주고 아니면 5장을 더 주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요즘 같을 때 절실하게 더 소상공인들은 필요한데 마진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마진율 따져보시고 접목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찬찬찬 <웃음> 더반찬 구독 뭐 쿠폰 뭐 5장에 3,900원 예, 똑같은 거예요 쿠폰 한 장에 5,000원짜리를 다 쌍을 구매하면 3,900원 해주네요. 야, 이게 막 퍼주네. 어, 이거는 뭐, 요기요, 뭐, 요런 데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네 번째는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폐업률입니다. 이거는 잘 보셔야 될게 지금 뭐 1년차 93.4%, 뭐 2년차 82%, 3년차 79.4% 이렇게 나오는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만 접목을 시킨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통계가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료를 저희가 찾아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찾아 봤을 때 3년차 정도 되면은 버틸 수 있는 게 79.4%가 3년차까지 있으면 은 살아남는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자료를 잘못 정리한 거 아닌가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통계를 내서 발표한 거라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잘안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점점 커지는 수제 맥주 시장 자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특성화시켜서 수제 맥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수제 맥주 붐이 일어서 막 활성화 됐다가 한번 싹 없어졌어요 근데 왜 다시 지금 수대 맥주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까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일본을 예를 들수 있겠더라고요 일본은 지역마다 맥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특성화 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대량화 시켜서 판매하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만 판매하는 맥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노노제팬 일본 수제 맥주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 틈새 시장을 저희들이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지역 맥주를 만들어서 일본 맥주가 없어진 자리에 수제 맥주를 집어넣고 있는 것그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빠릅니다. 그 틈새 시장을 지금 자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그 틈새 시장을잘 장악했는데 막 대량화시켜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처럼 그 지역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특산품으로 만드는 수제 맥주가 나왔으면 훨씬 낫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끔씩 제가 편의점 가보면은 수제 맥주뭐 4개에 만원식으로막 나오기도 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은데 살아남으려면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그 지역 특산품으로 더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띄워놓을 테니까 앞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수제 맥주 기계도 뭐 LG에서 나오고 캡슐형 맥주 원료 캐, 패키지도 나오고 집에서 해먹는 맥주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먹다가도 집에 가서 캔맥주 먹을 때는 안 먹게 돼요 왜냐 밖에서 막 사람 만나면서 생맥주 한잔 먹고 이런 기분으로 술을 먹는 건데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기 시작하면 은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죽으라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놓으면 은 100% 집에서 그냥 거의 모셔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권장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다섯 가지 뉴스거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 매주마다 요 뉴스를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